자 지금 이거 보면 왠지 느낌이 한 등씩 느낌이 많지 네. 그래서 뭐 집어넣어서 뭐 만드는 그런 느낌 많잖아 근데 조립제법이라는 건데 이런 똑같이 생긴 게두 개지 네. 하나는 2차고 하나는 1차지 네. 그러면 x-1로 네. 즉 x는 1로 조립제법을 두번할수 있어 처음 하면 1, 1 3, 3, 마이너스 1이지 네. 얘가 아무것도 없던 첫번째 C 한번 더하면 1, 1, 4지 얘가 하나만 있던 애 B 그럼 나머지 얘가 A 얘도 봐 누구를 얘 X 제곱 마이너스 1 1, 0, 마이너스 1을 누구로 마이너스 1로 두번 하면 1, 마, 1 마, 1, 1, 0 얘가 C 한번 더 마, 1 1, 마, 1, 마, 2 얘가 b b는 마이너스 2 a는 1, c는 0 <웃음> 자, 얘를인수분해 하랍니다 공통인수로 먹는 게 먼저 x제곱이 공통으로 보이죠 네. x제곱으로 묶어주면 4x제곱 마이너스 1 4x제곱은 앞에 거 제곱 빼기지 2제곱이니까 2x 마이너스 1에 2x 플러스 1 얘는 y로 묶여요. 그럼 x 1 이렇게 되겠지만, 가만히 봤더니, 얘랑 얘. 그리고 가운데 이렇게 볼게요. 동그라미를 y로 묶으면 x-y. 나머지는 마이너스로 묶으면 x-y. 공통이 누구야? x-y, y 1 인수는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고, 전체도 되고, 1도 된다. 이수분의 공식에 들어가는 거 이게 완전제곱식이죠 플러스기 때문에 플러스여야 합니다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 앞에 거 빼기 뒤에 거니까 여기 마이너스여야 되겠죠 <웃음> 세제곱이죠 네. 3의 배수 3의 배수니까 의심할 수 있죠 마이너스여야 되죠 얘는 맞죠 얘는 2로 묶으면 a 세제곱 마이너스 27 얘는 3의 세제곱이니까 이에 a-3에 a 제곱 마이너 3a 플러스 3a 플러스 9에요 그러니까 9여야되죠 인수분해는 많이 해보는 사람이 이긴다 여기까지 보면 공통 보여요 인수분해가 다 안됐어요 펼쳐줘야 됩니다 x 제곱 플러스 2x를 t로 치환하면 t-2에 t-6에 플러스 3은 t 제곱 마이너스 8t 플러스 15 3하고 5로 인수 분해 되기 때문에 t 마이너스 3에 t 마이너스 5 얘는 돌려주면 x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에 x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5 얘는 인수 분해 더 이상 안되고 인수 분해가 되죠 x 플러스 3에 x 마이너스 1에 x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5 보자 얘 있죠? 네. 얘 없죠? 근데 얘는 네. 있죠? 얘는 얘죠? 네. 얘가 얘여서 정답은 2번입니다 네. 여기까지 정리 자, 얘잘 예. 들어 뭔가의 형태에 이름을 붙이면 그거 하는 액션인거야 자 x 4제곱 마이너스 5x 제곱 플러스 4 라는 거랑 하나 더 볼게 음. x 4제곱 마이너스 x 제곱 y 제곱 마이너스 12y 제곱 4제곱. 밑에 거예요 251번이랑 252번이 있거든 둘은 형태는 똑같아 짝수차 밖에 없는 거야 <웃음> 근데 이거는 x제곱을 큰 x y제곱을 큰 y로 보면 x제곱 마이너스 xy 마이너스 12y거든 그럼 얘가 인수분해가 돼요 x 마이너스 4y에 3y 돌려주면 앞에 게 다시 인수분해가 돼서 얘도 마찬가지로도 돼요 x제곱을 큰 x로 보면 x제곱-5x 플러스 4거든 그럼 얘가 x-4에 x-1로 인수구대가 돼서 돌려주면 얘가 돼요 그래서 인수구대가 다시 이루어진다 괜찮니? 그런데 말이야 얘네는 이렇게 바꾸는 건 그냥 치환이잖아 보기차식이라 이름 줄게 무슨 차? 보기차요. 보기차식은 이렇게 하는 거야 완전제곱식을 하나 만들어 x4제곱 플러스 4가 있으니까 앞에 마이너스 4x제곱 원래식이 되려면 마이너스 x제곱이 되면 돼요 괜찮아요? 얘보다 작은 식만 면 숫자가 커지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도 돼요 똑같죠? 위에 거랑 같은 결과거든요 그럼 얘가 뭐가 되냐면, x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x제곱이 되고요 밑에 거는 얘가 x제곱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3x제곱이 됩니다. 그럼 이것에 의해 제곱 빼기 제곱을 하면,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그래서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2로 인수부대가 돼요. 얘도 앞에 거, 빼기 뒤에거 더하기 이거고 앞에거 더하기 뒤에거 괜찮아요? 네. 그럼 얘가 x-1 x-2 x-1 x-2가 됩니다 잘 들으세요 이렇게 풀리기도 하고 이렇게 풀리기도 하는 애가 있어요 이렇게만 풀리는 애가 있고요 이렇게만 풀리는 애도 있어요 그럼 너희가 한가지 이 방법이 편하죠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이 방법으로 풀리지 않는 문제는 풀 수가 없어요. 이해 돼? 네. 둘다 가지고 있으라고. 그래서 보기차식으로만 풀리는 애도 있기도 하고 얘로만 풀리는 애도 있기도 해. 그러니까 둘다 갖고 있으면 돼. 네. 그럼 이 문제는 해결이 됐죠. 이걸 로서 그래서 ABCD는 마이 마일 마 뿌릴 이. 그래 AD 곱하면 마이너스 4 BC 곱하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5가 답일 겁니다 됐어요? 네. 자 문자가 여러 개면 한 문자만 봅니다 한 문자만 문자가 여러 개죠 네. 자첫 번째 보는 기준 문자가 여러 개면 2차식인 애를 문자로 본다 2차식 몇 차식? 2차식 두 번째 개수가 1이면 좋다 최고차항 개수가 개수가 1인 2차식 X 제곱이지 그럼 X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를 한다 이렇게 되죠. 나머지를 묶어준다. 됐습니까? 네, 네. 그럼 얘는 3, 1, 2, 1, 마이너스 이거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이렇게. 됐니? 네. 그럼 얘는 이렇게 뒤에 곱한 거잖아. 원래 뒤에 곱한 게 오지. 얘는 더한 게 오고. 네, 네. 마이너스 어디로더지고 이거 나와? 여기. 이 마이너스니까. 그러면 x 플러스 3y 플러스 1 곱하기. x y 2로 인수분해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둘이 같아져야 돼 뒤에 2가 붙었으니까 c는 마이너스 1 a는 3 b는 1 정리해줘 이거 되게 어려워 대답 안하시면 그 사람의 이해도를 체크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점성술사가 아닙니다 몇 차식이죠? 4차. 4차죠 그럼 사진은 똑같이 찍어야 된다그랬지뭐 집어넣어야 안 될까 생각을 하고 집어넣어 봤더니 아마 1은 아닌 것 같고요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16 플러스 16 플러스 8 플러스 2 마이너스 6으로 안되는 것 같아요 아 플러스 16이구나 마이너스 2는 그냥 2를 넣으면 2를 넣으면 16-16 8 m i n 2 -6 되죠? 1 마이 2, 마1 마이 1 마이 6 뭐로? 2, 5. 1 2 0 0 2 4 3 6 0 됐죠 그리고 다시 x 세제곱 s 2 x p l u 3 3야얘 뭘로 집어넣어야 0될까? 1 1마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마1 1 3마3 1, 1, 3, 3, 0 그럼 얘는 x 2랑 x 플러스 1이랑 나머지는 x 제곱 x 3 이렇게 된 거죠 얘는 네. 있고요 그럼 얘가 똑같아야 되니까 a는 1 b는 마이너스 1 c는 마이너스 3 다음 얘 인수분해해서 알아내라는 얘기야 가만히 봤더니 얘네는 a로 묶이고 얘네는 b로 묶일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제곱끼리 묶고 얘끼리 묶어 볼게요 그러면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에 뒤에 마이너스 c로 묶으면 a 마이너스 b 되는 거 맞나요? 네. 그럼 얘가 a 마이너스 b에 a 플러스 b고 뒤에 있는 놈은 마이너스 c에 a 마이너스 b니까 뭘로 묶여? a 마이너스 b 앞에는 a 플러스 b 마이너스 c 되는 거 맞습니까? 이게 0이야 그럼 이 말은 A-B가 0이거나 A plus B-C가 0이라기지 근데 삼각형에서 이거 되니? 두 변의 길이가 다른 변의 길이, 두 변의 길이 합이 다른 변의 길이가 될수 있니? 안 되지. 그러면 봐봐. 이렇게 있고 한 변의 길이가 요만큼이고 다른 한 변이 요만큼이면 삼각형을 못 만들잖아. 세워서 만날 수가 없잖아. 삼각형 안 돼. 그럼 이거 밖에 없지. 그럼 뭐야? A랑 B의 길이가 같다는 거지. AB의 길이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 정리하셔요 잘 보고 한번 따라해주세요 네. 어떻게 한거냐 한번 더 여기서 x제곱을 x로 y제곱을 y로 보면 얘는 x제곱 더하기 xy 더하기 y제곱인데 이대로 안되기 때문에 완전제곱식 만들어주고 적당히 빼줄겁니다. 그럼 xy인데 얘가 원래는 얘였거든요 그래서 보기차식 형태로 풀어준겁니다 이리로 올게. 숫자 계산이야. 차수가 높은거 문자로 보자고 그랬어. 네. 77을 a, 33은 b라고 하면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 나누기 a 제곱 더하기 b 맞지? 네. 곱하기 둘 더한거 아니야 a 플러스 b? 오. 그럼 얘는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 밑에 a 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 제곱이야. 약분되는거 맞지? a 마이너스 b 남지? 7, 7 나누는 3, 4 야, 한번더 볼게 2021을 x로 봐야 돼 그럼 x3제곱 플러스 1 나누기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거 약분하면 뭐하나? x 플러스 1그2022